안녕하세요. 소주와 맥주의 소주 영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독일에서 유학하기 1탄을 올렸었는데요. 음 생각보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글도 남겨주시고, 블로그를 통해서도 연락을 많이 해주셨고,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셔서, 여러가지 의견이 오고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말씀하시는게 이 글이 거의 첫번째다 할 정도로 희망적인 글이었다 이런 말이 좀 많이 많았어요 그 말은 이제 제 글을 보고서 희망을 가지신 분들이 나름 많이 있다는 뜻이겠죠 감사합니다 제 글을 보고 희망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희망적으로 떠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긴 하니까 긍정적으로 앞으로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중에 제가 일단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음, 독일인 친구 만나는 법 그래서 독일에서 유학하기 2탄 독일인 친구 사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독일인 친구 사귀기 이 비디오를 보기 전에 본인이 준비하셔야 될 거는 딱 하나 있어요 독일어 독일어 독일어 독일어 독일어 독일어 독일어 독일어, 독일어 는 무조건 갖춰져 있어야 돼요 독일어가 장착이 안돼 있으신 분들은 힘들 거예요 제가 추천해주는 이 방법을 가지고도 친구를 만나봤자 말에 안 통해서 조만간 연락이 끊기실 거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선 이제 독일인 친구 만나는 법, 저의 경험을 빗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만났던 거는 우선 친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는 거죠. 뭐. 아무리 그래도 한인 네트워크가 아무리 뭐 이상하다고 얘기가 많아도 사실 한국인 친구를 통해서도 소개받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독일에 왔을 때 어, 한국인 친구를 통해서 어떤 한국인 친구가 소개를 시켜줬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독일어도 잘 못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어, 어떻게 어 했냐면 그냥 영어로 얘기하다가 영어로 얘기하다가 끝났어요 <웃음> 자그 다음에 취미를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고정기어 자전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어, 저는 독일에 와서 독일어를 좀 배우고 나서는 이제 픽시 타는 모임을 찾았어요. 자전거 모임에 계속 나가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그룹에서 어떤 독일인 그룹이 제가 사는 도시, 만하임에 있던 거예요. 제가 살았던 도시에.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하니까, 어, 그러면 우리 라이딩 한번 해볼까? 이래서 라이딩 한번 같이 하고서 그 친구를 좀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또 얘가 뭐 연락이 끊기고 뭐이 친구도 연락이 끊겨서 저그 친구가 연락이 끊기면서 뭐 저도 연락을 안 하게 되다가 갑자기 연락 와서 막 부탁하고 이러는데 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싸가지가 있어야지. 싸가지가 없어서 그냥 그 뒤로는 걔랑 연락을 안 했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방법은 언어 교환이죠. 탄뎀이라고 해요. 탄뎀은 사전적인 말로는 그 영어로 이게 그러니까 탄뎀 자전거처럼, 그러니까 서로 함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친구에게 한국어를 한 시간 가르쳐 주면은 그 친구는 나한테 독일어를 한 시간 가르쳐 줘요. 이게 바로 언어 교환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우리 여기서는 탄뎀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리고 탄뎀은 어떻게 하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 첫 번째 페이스북 그룹 그리고 대학교 게시판에 가보면 이제 뭐 탄뎀 친구를 구합니다. 어떤 언어에서 어떤 언어로 이렇게 적어놓은 글도 가끔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유명한 건 이제 어플이죠 어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플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페이스북을 찾다가 잘안 돼서 이제 어플을 이용하는데와 어플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요. 거기 에 보면 막 헬로우톡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애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나 애플에서 다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리스트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은지 선택을 해서 그 나라 사람들만 쪼르르 보여주니까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막 연애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슨 랜덤 채팅 마냥 연애막 여자를 찾으려고 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 동성애자들이 그걸 통해서 어플 저기로 연애 어플로 착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해서 막 갑자기 막 귀엽다 그러고 이러는데 남자가 남자한테 외국인 남자가 남자한테 귀엽다 t o be sooth You're cut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뒤로 뭐 본인이 뭐 관심이 없다면 은그니까그사람의 본인 스타일이 아니라면 은 당장 연락을 끊으셔도 돼요 왜냐면 막 그런 걸 통해서 막막 막 이렇게 연애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상대방의 어투만 봐도 이 사람의 탄데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딱 아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친한 친구가 한 명인데 어. h로 시작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저한테 탄뎀을 처음에 요청할 때 어떻게 글을 적었냐면은, 보통 거기에 적는 사람들은 hi, hello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아니면 뭐 h hey e 이런 식으로 얘기, 이렇게 he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친구는 안녕하세요. 저는 h 모모시고요 저는 하이데베르크 대학교에서 뭐뭐를 전공하고 있고 무섭무섭하면서 저는 요즘에는 뭐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당신과 탄담을 하고 싶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저에게 답장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답, 글을 적어준 거예요. 정말 장문의 글을 적어줬는데 와그 글을 읽는 순간 된 사람이다. 이 사람이랑... 탄담을 하면 정말 잘 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정말 성격도 잘 맞고 재밌었어요. 서로 얘기도 잘 통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저는 저희 이제 그 친구를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존중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말투를 써주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어플을 이용하시면 큰 변은 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만나서도 정말 정중하게 대하시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풀리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얘기 잘 하시면 돼요. 탄데 찾는 어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헬로우톡을 추천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대신에 그걸 가지고 악용하지는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 언어 교환 어플은 언어 교환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파티 <웃음> 자 이제 헬로톱을 예로 든 이유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쉽게 외국인들에게 쉽게 접근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한글을 배우고 싶고 한국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파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파티에 가서 본인이 본인의 꽤 본인의 끼를 보여주고 본인이 얼마나 좀 괜찮은 사람인지 보여주고 정말로 한국에 아무 관심도 없던 사람을 관심을 있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으시면 좋아요.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파티에 가셔서 뭐 여러 사람들이랑 말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선 독일어가 돼야겠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관심 있고, 이런 친구가 되는 거겠죠? 파티에 많이 자주 나가보세요. 대신에 파티 가서 말도 안 하고, 휴대폰 만지고, 이러면은 파티 갔다가, 친구 아무도 못 사귀고 와요 그 다음에 뭐길 가다 만나기 <웃음> 길에 벤치에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옆에 와서 말을 걸어 안녕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안녕? 이러다가 그리고 뭐 서로 얘기를 하게 되, 됐어요 어? 너 둘이 굉장히 잘한다 제가 잘한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전화번호 연락처도 주고받고 친한 친구가 된 경우도 있고 버스에서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래서 아 어디에 앉아야 되지? 이러고 있었어요 보석버스에서 근데 갑자기 어떤 앞에 있는 사람이 영어로 어 여기 자리 있어, 이리와, 여기 앉아 이러, 이러길래 어, 네, 고마워요 이러고 있다가 그냥 영어로 계속 얘기를 하길래 저도 영어로 계속 다, 답을 해줬죠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러다가 이 친구가 넌 그래서 어디서 왔어? 이러길래 한국에서 왔어, 근데 난 하이드베크에 살고 있어 이러니까 하이드베크 산다고? 이러길래 어어어, 어, 어. 갑자기 독일어로 독일어 할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당연한지 이러길래 <웃음>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아, 어떻게 독일어를 해요? 막 이러면서도 막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친해져서 막 내릴 때막 전화번호 주고 받고서 해서 또 가까운 지역에 살길래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고서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독일인 친구 만나는 법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을 봤을 때 프리하다, 오픈 마인드다, 쉽게 다가갈 수 있다. 뭐 흥이 넘친다, 재밌다 이런 식으로 뭐 하고 뭐 무조건 영어를 쓴다 이런 게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우리의 아시안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한 아시안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우리가 깨주면은 우리에 대해서 좀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돼요 저는 한국에 살 때도 기차에서나 뭐 어디서나 길 가다가도 뭐 외국인을 만나면 먼저 하이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하이 하고 말 걸잖아요 먼저 내가 말을 먼저 걸면 그 사람은 깜짝 놀려요 어? 왜 나한테 말을 거지? 이러죠 근데 우리나라랑 다른 게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말걸면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걸로 착각을 하지만 외국인들은 좀 달라요 그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뭐 저는 뭐 독일어 어 학원에서도 그랬고 길 가다가 버스에서 아니면 뭐 어디 모임을 나가든지 파티에서든지 그냥 가서 먼저 내가 오픈을 하면 은그 사람들도 나에게 오픈을 하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세요 외국인들한테 그 사람들을 다가오기 바라면 은그 사람들도 우리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다가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이 하고 말 걸고 내가 먼저 다가가면은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먼저 얘기를 하다가 보면 또뭐 얘기도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대해서 친구가 돼서 친하게 지내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사실 난 너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놀랬어 이러는 거예요. 왜 놀래? 이러니까 사실 아시안들이랑은 너는좀 다른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뭐가 달라? 이러니까 좀더 오픈 마인드랄까? 그래서 나는 그래서 네가 좋아 이런 말을. 팔고 다 들었어요. 오늘 이제 독일인 친구 만나는 법 또는 외국인 친구 만나는 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여기 밑에 댓글 달아 주시면 여기 밑에 댓글 달아 주시면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쥬스.